수한 지금 중고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고대로 여과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무사고라고 나와 있는 차거든요. 웨더 스트랩을 벗기면 이쪽에 이제 스판 용접 자국이 이렇게 있어 사고를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가 벌써 이렇게 지워져 있고 울퉁불퉁하죠. 네, 오른쪽 휀다 쪽이 아예 사고가 나서 사이드미러 있는 쪽이랑 문쪽 아예 전부 교환입니다. 이런차가 지금 사고차라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더블캡 쪽의 문입니다 이쪽에 벌써 실리콘을 막 발라놔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마찬가지로 이쪽 위쪽이 아예 다 나갔습니다 아래쪽은 괜찮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땐 추돌하면서 이 위쪽을 뭔가 강하게 추돌이 된것 같아요 자 운전석 쪽입니다 아주 불퉁불퉁하죠 예, 그리고 스파용움 쪽이 다 달아서 없어진 모습입니다 이쪽은 좀 남아있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부다 지금 용접에 용접에 용접에 앞에 단 나가 있고요 문자 교체까지 다된 차량입니다 보이시죠 이런 차들을 지금 현실적으로 무사고 차라고 하고 팔고 있는게 수원 중고차의 현실입니다 지금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손님들 오셔가지고 저희 멘트맨 중고차랑 같이 후보차량 3,4대 이렇게 고르시면 은 좋은 차종 3대 2대 중에서 어떤 차를 내가 고를까 이렇게 고민하던 때가 대부분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아 이거 봐 이거 위에까지 다 나갔어 아 진짜 하 개판이네 진짜 근데 요즘에 그 도이치모터스랑 SKV1이 상사가 큰게 두개 들어오면서 전국 각지에서 지금 여기 상사쪽으로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한 이후로 하, 저같이 이런 딜러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이런 일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사고 차라고 그래서 봤는데, 이게 무슨 무사고입니까? 지금 완전히. 저말이 요즘 사람들 완전 정말 실나있는 차인데요. 네? 저것도 다 지금 나가는 거네. 와, 이거는. 제 생각에 이거는 거의 뭐 천장 위에까지 다엑스 표시 들어가 있는 차. 아까. 자, 여기도 지금 이쪽에 원래 스판차 쪽이 쭉 나와 있어야 되는 그런 라인이에요. 근데 지금. 다뭉개 있죠? 이게 지금 차가 개판이아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무사고차니까 맞은편도 한번 가서 볼게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있어요 스판전조차고 이건 포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뒤에 이렇게 밖에 겉으로 보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이쪽이 뭐 지금 생활 때문에 저렇게 하는데 지금 이건 정상이고요 근데 지금 이쪽 위에 보시면은 위에 부분도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죠 충격을 받았어요 위에 까지 아자 수원 이르면 안돼